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법사위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원칙으로 삼으려는 나라인지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시고 또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쓸데없는 언행으로 낮추어 이야기하시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이야기가참 어렵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원 감사원 군사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은 법사위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꼭 미래통합당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는 데만 활용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 당연한 기능수행도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보이콧을 반복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업무보고와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이콧 중단하시고 국회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